이게 1억짜리 두루미 라고요? 이게? <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1억짜리 두루미 <웃음> 다시 분할 다시 시켜요 1억짜리들이 이렇게 많네 자, 나머지도 이렇게 됐습니다